황금을 양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돌덩어리를 얻기 위해서 금을 버린다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버리고 이익을 얻기 위해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겠지요. 무가치한 것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게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전 인생을 거는 것. 그건 역시 그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주변에 경제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불필요한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주변에 믿을만한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남은 시간이 짧기 때문이며 신뢰의 대상 역시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평생 동안 지켜보니 믿을만하여 믿기로 하였지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믿을만한 사람이 강건하다 한들 우리의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또한 무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치 없는 일이라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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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던 나는 주식에 미치게 됩니다. 열흘 경제학도가 되었지요. 열심히 해서 증권사에 취직도 하였고요. 그 사이 모의투자대회에 수차례 수상도 하고 상위권 성적도 거뒀지요. 베이트레이딩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런 제가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며 힘들게 영업하며 선배들 눈치 보며 상사 욕먹어 가며 일하는 회사 생활이 마음에 들리가 없었습니다. 입사 4개월 만에 퇴사를 결심합니다. 증권사에서 배운 거라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퇴사 후 전업을 결심하게 됩니다. 다른 증권사에 취직한 동기한 명과 술을 마시다 그 친구도 지긋지긋한 영업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보였습니다. 전업을 결심한 저를 부러워하는 듯 하면서도 퇴사는 안하려고 하더군요. 혼자 하려하니 조금 심심하기도 하고 해서 주식카페에서 만난 형한 명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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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일찍 일어나 7시에 원룸으로 출근. 미국장을 분석하고 장 끝나고 6시까지 다음 날할 종목을 검색하고 둘이서 고급 식당에 가서 매일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몇달후 형과 함께 대형 승용차도 구입하게 됩니다. 그것도 새 차로 같이. 거기다 제가 그 형님 차 사는데 천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기도 안 차는 행동이죠. 그런 소문이 어느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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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얘기해서 지금 번 돈이 번게 아니라 잠시 빌려 쓰다가 나중에 더큰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는 것이라고 그 돈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똑같이 이자를 붙여 토해낸다는 것을 자기 주위에도 아직 객장을 기웃기웃하는 사람들 중에서 옛날에는 정말 큰 신화를 엄청난 분들 필명만 말해도 다알수 있는 몇몇 분들도 계신다네요 저한테도 진정 주식시장에서 승자가 되려거든 지금 많이 벌었을 때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그래야 진정한 승자가 될수 있다고. 투자를 계속하는 한이 시장에서 영원한 승자는 절대 될수 없다고. 근데 참그 친구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디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브프라임이 일어나더군요. 돈이 불어나자 중장기의 비중을 많이 실어둔 나로서는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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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의 위치를 알고 계셨기에 한치의 의심 없이 돈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1,400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아, 머리가 하얗게 되고 향기증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오버히트가 나올 것처럼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1000포인트가 깨지면 모든 걸 포기하기로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2008년 10월 24일 장대 은봉으로 1000포인트를 깨버리더군요. 뒤로 보지도 않고 모두 손절했습니다. 4억 원 가까이 되던 계좌는 300만 원으로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기분은 말로 설명이 되지 않을 만큼 죽고 싶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모은 돈 1억 원 평생 전기제료 판매상을 하시면서 쉬는 날 없이 누나와 저를 위해 한평생을 바쳐온 부모님의 돈을 제가 그렇게 했다는 생각에 너무 괴로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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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는 어느새 1200 가까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조금 억울했지만 개의치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따다가 이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옛날만큼 잘 되진 않았습니다. 역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해서 그런가 봐. 라고 생각했죠. 장이 끝나면 열심히 분석하고 증권사이트 카페는 고수들의 계좌를 보며 매일같이 나도 곧 저렇게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스윙, 게이, 스케일 할거 없이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죠. 그러다 초단타 스케일이 가장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절만 잘하면 예전처럼 망하는 꼴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요. 그 다음 날부터 호가창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큰손들이 물량을 대량으로 살때 같이 사면 두 호가 세 호가는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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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장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왜 자네는 벌기 힘든 주식으로만 돈을 벌려고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큰돈을 벌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언제 큰돈을 벌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대답은 알수 없습니다였죠. 사장님은 자네가 주식을 포기하고 남들과 같이 평범한 생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가족과 친구들과 등지고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어. 언제 벌수 있을지 모를 큰돈의 희망만 가지고 매일같이 초라한 생활만 하는 것보다는 수천배가 아닌 수만배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집으로 돌아가 용서를 빌고 정말 작은 것의 행복을 느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닥 생활을 충분히 했으니 돌아가면 분명 깨달을 것이 많다고 다음날 일요일 겸 휴무라서